1 0러 g ч и с т 1 0 к а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12월 22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30분입니다. 그럼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C7번 대원수산이고요. 예, 오늘 목요일이라서 정갱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정갱이는 가격 변화는 없고요. 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세번 입고가 되는데 주말에는 좀 빠르게 소진되는 편이에요. 이거 참고해주세요. 8,000원짜리. 8천. 남의 다음에 좋은 거는 뒤에 나갔다 보면 오랜지. 오란비 근데 그거는 없어서. 아, 아파트 사이 이거 같아. 그렇지. 골뱅이 3,8,000원. 3,8,000원과. 음. 음. 음. 어단새우 음. 대박이던데? 14만원 넘었 오, 네, 꽂혔어 여1 네, k g 이제요아 아, 살아있는거 같아 근데 네, 내우도아 그래요? 사유리는 6만 8천원씩 주목도미는 아. 아. 필요에 6만 5천원 얼까봐 아. 아, 까아치고부담어그죠 비싼거랑 네, 금태는 뭐다 주문으로 나 아, 그게 뭐 아. 13,000원이었네? 어, 1 3 0 0원 삼 오늘 마 네.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이런 사고가 있는데 돼지 수산 촬영 영상이 날라갔습니다. 다음 번에 넣도록 할게요. 자, C4번 한길통상으로 왔습니다. 먼저 연어는 지난주와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어요. 킬로에 2만 0천 원이고요. 정갱이나뭐 청어. 어, 이런 이제 그 빛깔 생선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네, 단새우도 좀 가격이 좀 올라간 편이고요. 요즘 도루묵 정말 비쌉니다. 네, 요거 박스가 5만 원이면 어, 말다 했죠. 네, 그리고 이제 흑골뱅이도 가격이 살짝 오른 편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바다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어가 이렇게 날뛰면 옷 엄청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장보실때 조심하셔야 되고 방어 구입시는 충분하게 피를 빼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돌문어는 이제 크기가 좀 작은 것도 있고, 한 2kg 정도 되는 이제 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 방어 같은 경우는 축양이 많이 있었어요. 축양이 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인데, 한 10kg 때는 한 2만원 초반, 그리고 이제 한 8kg나 이제 그 정도 되는 것들은 이만원 후반대 이 정도 가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도광어나 참돔, 어 이렇게 특별한 가격 변화 없었고요. 대왕자발이 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강도다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제주에서 온 것도 있었는데 요새는 계속 중국산이 거의 다 들어옵니다. 네, 참돔 조금 작은 거고요. 네, 숭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숭어, 보통 이제 참숭어, 밀치 이렇게 부르죠? 이제 이것도 이제 가격이 살짝 내렸습니다. 네, 다음은 C6번 오복상회로 왔고요. 여기도 이제 광어랑 참돔이랑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없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중국산 그 양식농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방어 같은 경우는 이제 축양. 여기도 이제 9kg 대 커다란 이제 그런 방어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제 강담돔이 있었는데, 이거 한 1.4kg 정도 돼요. 크기 괜찮고요. 이제 키로에 7만원입니다. 아주 맛있고 고급진 생선이죠. 대왕자벌이 한 3kg 짜리 되니까 가격이 오, 정말 많이 비싸졌어요. 네, 그리고 오늘 부시리가 좀 보였고, 이제 감성돔이 있는데, 제가 다음번에 이제 자연산 감성돔 나오면은 제가 한번 리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축양이란 말도 하고요, 먹이 방어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좀잘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화어 차트를 보게 되면은 특별한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 광어도 그렇구요그 다음에 뭐 완도든 제주도든 특별한 변화 없고 이제 참돔도 변화가 없는데 문제는 농어는 오늘은 아예 물량 자체가 중국산 양식 이제 커다란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음. 이제 그런 게 조금 중국산들이 전체적으로 좀 비싼 편이에요. 자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는데 오늘 물량표를 보게 되면은 정말 많아요. 지금 킹크랩이 6 2톤이고요 대개는 2.6톤이에요 어마어마한 물량이 많이 나와서 늦게까지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시세차트를 좀 보게 되면 한 요맘때 9만원대 이상 9만원 에서 10만원 사이가 경락고가 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30% 정도 이제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가격대 보면 은 7만원대 거든요 그래서 어, 예년에 비하면 그래도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연말에 사실 제일 비쌀 때거든요. 그래서 고가가 7만원 정도가 됐으면 한 거기 한 70%라 한 키로 5만원 정도 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개는 정말 되게 비쌉니다. 네, 킹크랩 활원 데 키로 4만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느린 화면으로 보시면 쑥 들어가죠. 네, 그만큼 수율이 떨어져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가보다 좀 많이 저렴한 거는 수율이 좀안 좋다는 거, 이제 고려해 주시고요4만원차리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4만원! 4만 4만원! 4만원! 고아원 네, 이거 선원데 이건 선원데 6만0천 원이거든요. 제가 저거를 만져봤는데 정말 단단해요. 네, 이 킹크랩은 조금 더 낫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한 박스 안에 다롱이 다롱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잘 고르면 또좋고거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랍스터 같은 거 고르실 때는 이게 대가리 양쪽을 눌러서 단단해야지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올려놓은 각각류 고르는 방법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소매점인 믿음수산 쪽으로 왔고요. 여기도 킹크랩이 가득합니다. 믿음수산밴드에는 당일 판매 시세가 매일 올라와요. 그래서 참 가격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긴 낮에도 방문해서 구입 가능하긴 한데 재고 여부는 꼭 문의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찜, 택배 고속버스 택배 모두 다 가능해요. 어, 그 스터는 가격이 없어스터는요 이게 비이어져이이 비디리. 네. 이건 한 원, 6, 나가요. 요거 음. 이제 주거 요렇게 나오잖아. 요한에 네. 이렇게 팔지고 주고 보니까뭐원만 원. 원 거는원뭐지요 그러면 음, 음, 절지네 그 어, 어, 차라리 이게 절지가나이절지래도효율이요것이요것이6만 음, 음, 어, 원. 짜리요 네. 7만 원 다리 이게 6만 원예요요요이 7만 원돈지고요 다리 떨어진 거 이게 한 6만 원 정도 되어 아, 그러네요이게0만 원. 요거이4 0 어, 어, 어 요이 네, 그리고 이거 이제 새로 들어온 건데, 이게 오늘 가장 좋은, 음, 킹크랩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이 확실히 예, 좋더라고요. 네, 다음은 제 대신 씨월드로 왔습니다. 지금 이제 경매가 한참 진행 중이어서, 어, 사장님은 이제 경매 예, 중이에요. 그래서 대신 씨월드도 밴드가 있어 여기 당일 판매 시세가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킹크랩 선어 같은 경우는 키로에 45,000원 이 정도 되고요. 요거 이제 b 급 그러니까 만져보면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 같은 거를 사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상태를 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판매 시스템은 믿음 수산하고 동일해요 네, 밴드 주소는 영상 설명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여기는 이제 경매장 시간하고 영업시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사용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요지, 오늘의 시세는 한꺼번에 올려놨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세요 지금 전복은 큰 것보다는 중간하고 작은 사이즈 가격이 가좀 많이 오른 상황 이에요 폐류를 네, 보러 왔습니다 먼저 이게 전복인데 네, 이것도 11미 10, 37,000원 음. 저도 저 정도 사이즈가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왕우록 쪽에 가격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가리비는 이제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고요 네, 굴도 한창 김장철 때좀 올라갔다가 조금 다시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네, 여수굴이 조금 더 저렴해요 여수굴은 이제 봉투가 투명한 봉투예요 네, 해삼 가격 좋고요 명게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오만둥이가 생각보다 예년에 비하면 좀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낙지 가격은 좀 괜찮은 편이고요 피조개가 이게 작년에 제가 10kg 한망 2만 얼마에 사먹었던 것 같은데 가격이 좀 떨어지지가 않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매생이가 나왔어요. 이제 매생이 요거 이제 한 박스에서 17,000원. 보통 이거 얼려가지고 보관 많이들 하시죠. 네 석화는 거의 가격 고정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마리가 5 k g 예요 자, C9번 네, 초이스수산으로 왔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한짝에 20만원 마지막 하나가 보시면 되고. 6미예요 음. 850g짜리 6마리 사이즈인데. 요런것 같은 경우는한짝에 지금 18만원 요거는 18만 원. 좀 작으면은 요거는 700g 짜리 7마리 들어있어요 요런것 같은 경우 한짝에 지금 16만원 요거도좀 작으면 8마리짜리 오늘은 이게 좀 많이 돌렸어요 요 사이즈가 오늘 15만원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500g 짜리 10마리에요 이용되는 사이즈 요런것 같은 경우는 한짝에 14만원 보시면 되요 여기 이제 450g 짜리 10마리 보시면 돼요 요런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짝에 11만원 네, 50g 사이 요거는 이제 400g짜리 10마리에요. 요런 거는 한 짝에 지금 9만원 보시면 되고요 9만 원. 요거는 350g짜리 10마리에요. 요거 같은 경한 짝에 7만원. 7만, 원. 7만 원. 요거는 B급이에요. 제가 좀 어. 나간 건데. 5마리 요거 같은 경우는 한 짝에 지금 6만 5천원. 4마리, 3마리 같은 경우는 요세마리는한 짝에 지금 8만원 보시면 되고요네마리 같은 경우도 한 짝에 8만원 보시면 되구요. 이거 이거는 헷감 안네요. 이거는 어, 네. 구육감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킬로0 0천원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 물렁물렁한 거. 대어 네. 같은 경우는 이 예. 거는 한 짜기 지금 이거는 25만 원 정도고요. 오징어 같은 경우는 이거는 20마리예요. 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 짜기 지금 9만 5천 원. 이 나가리 된 거는 8만 원 보시면 되고, 이거는 연조돔이 뱅꼬돔이라고도 불러요. 이거한 짜기 지금 3만 5천 원. 이거는 이제 대하라고 부르는. 네, 한쪽에 이렇게 100마리 들어있는게 있고 40마리만 들어있는게 있어요 네. 이런거는 마리에 2500원 꼴잘얘기에3 네. 고등어도 색감 안됩니다. 구형보셔야돼요아시겠도 요거 요 3마리가 한쪽에 3만 원. 단재미는 10마리가 들어있어요 요거 한쪽에 지금 3만원 보시면 되요 안 되고 마지하나있요 요거 한쪽에 6만 원. 보시면 되요 요거는 총어색면 되는건데 16마리 들어있어요 요거 한쪽에 3만원까지들어갔고요 경행에는 8마리 짜리 사이즈가 있고 24마리 사이즈가 있는데 거기이다 동일합니다. 혼짝이아무거나 5만원 보시면 요거는 아이들고 있데 요거는 지금 캡네 다음은 C14번 영남 아기 만 5천원 색감총 만 5천원 시야이좀 자라도 오늘 수세에 비해 네. 좀깐판이야 어, 내일 단새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안그를 때문에 사았어 6만원. 6만원? 응. 햇감구등어, 강원도꺼에 8마리짜리, 이거는3 3 0 0원네 홍인당어, 3 3 0 0원 아, 까 그러니까 2만 5천원. 2만 5천원. <웃음> 네 아구가 진열할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골고루 섞어놨는데, 2만원서부터 4만 5천원까지 있어요. 네 오늘 오랜만에 지하 1층 엉클 마린에 왔는데 아무도 없네요 예 여기는 이제 경매장 전품목 일반 특별로 주문 가능하고요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구매 가능해요 그래서 스토어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요거 워터에이징 요거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하 1층 또 서울 수산으로 왔는데 제가 겨울이 되면 꼭 먹는 생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러 왔습니다 네, 참숭어 제가 매년 겨울마다 먹는데 양식 참숭어에요 이거 정말 맛있거든요 요거 리뷰하고요 고등어는 금요일 새벽에 입고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일요일 정도 리뷰 올라갈 거고요 네, 번가자미가 들어왔는데 요것도 제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겨울 번가자미 사이즈가 좋아졌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